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있는 임재와동행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복함을 알게 해주신 저희 집 옆집에 사시는 H권사님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저를 많이 이뻐하시고 저도 권사님을 좋아합니다. 권사님을 보면 성령의 생동감으로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신다는 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은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마음을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식 말씀의은사시겠죠 아이가 어릴 적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저희 옆집 권사님 집으로 가서 있기도 했고 저를 인내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멘토링도 해주셨으며 어떨 때에는 반찬이나 곡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신 권사님이십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행복감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위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어릴 적부터 여러 직분자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실생활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은 제가 볼때몇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보는 직분자 중에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바람나서 사시는 분 솔직히 별로 못 봤습니다. 항상 고난에 찌들거나 쉽게 상처 입으시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게 없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또는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한 모습이 다반서였는데 이 H권사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상쾌하고 또 기도하시는 삶, 말씀 읽으시는 삶으로 새벽기도도 자주 나가시고 매주 강대상 청소하시는 것을 굉장한 큰 복으로 생각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해 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리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저에게 믿는 자녀의 삶으로서의 그행복감에 대해서 자주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안에 있을 땐 그런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어, 권사님과 이케아를 한번간 적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엄청 넓어요 엄청 걸어 다녀야 해요 근데 권사님은 저보다도 훨씬 건강하세요 잘 걸으시고 피곤함도 좀덜 느끼시는 것 같고 영이 건강한 분들이 육체도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딱이 H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보통 목회자분들 보시면 간병이 거의 없으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볼땐좀 영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경험이나 저의 개인적인 좁은 시야에서 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 너무 제 의견으로 기분 나빠 하시거나 그런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판별, 판단하거나 뭐 분별하려는 게 아니고 저의 경험이거든요 권사님은 70대 연세에서도 요양원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있으시고 자격증도 여러 가지를 소지하고 계셔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고 교회도 많은 헌금을 하셨고 또 많이 섬겨오셨고 또 이제 목사님들 개척하면 또 헌금도 턱턱 이렇게 하시고 또 도우시고 할것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h 권사님께서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를 항상 성령의 입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시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상쾌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분별의 은사가 있으셔서 상대 영의 상태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좀 넘어져 있다가 조금 세워졌을 때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하신 권사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좀 은근한 시기질투 이런 것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H권사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 운영하게 되었다고 처음에 시험 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권사님께서는 대박이 날것 같다면서 <웃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셨어요. 그 H건사님은 옆에서 보면 말씀 항상 이렇게 수기로 쓰시고 매일매일 카톡으로 이제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길에 다니면서도 전도를 하십니다. 또한 9회 영상에 제가 말했죠. 저도 옆집 건사님처럼 예배 중에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었지요. 그 건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지나다니면서 예배 중에 돌아다니는 것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과일이나 야채를 짝으로 사서 이곳저곳에 나눠주시는 구제 역할도 하십니다 그런이 H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너무 불행하게 살고 계셨을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한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 돌아가신 남편 분께서는 과도한 빚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그 생활 패턴으로 평생을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회개하시고 그 신생아의 갓 태어난 영의 상태로 천국으로 천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자녀분의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피폐하고 힘든 가족 구조 상태에서 사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과거에 구라하지 않고 승리와 선으로 이기신 항상 씩씩하고 감사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일전에 제 6회 영상 중에 마귀의 군단이 몰려온다 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 들은 날에 저희 아이는 밤새 설사와 구토를 하였고 아이는 급작스럽게 수건에도 토를 해서인지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 아팠던 그날 그권사님과 아침에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두고 기도를 부탁했고 권사님께서는 새벽에 엄청 큰 마귀가 집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애를 괴롭히던 그 마귀 새끼가 제가 축사 방언을 하니까 그 집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의 마귀들은 실존을 하고 집 넘어가고 담 넘어가는 건 그들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문을 이제 통과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 주님과 대화 중에 영감으로 그냥 짧은 말뭐아이 정도만 해도 그 많은 상황과 일의 일들이 약간 영감으로 다 알아지는 그런 것들이 영의 세계거든요 19년도 10월 어느 날 저는 어떤 기독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다가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옳고 성경적인데 딱 하나 지금 당장 대형교회 등 다니고 있는 교회를 나와야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라든가 뭐 WCC, WEA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서 나오라라는 말을 자주자주 반복하여서 저는 그날 밤에 어,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유튜버는 어떤 사람이냐고도 물었고 이 유튜버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물었고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직분이나 뭐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 대배도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데 심지어 뭐 남북통일도 아직 안 됐잖아요. 물론 통일이 주님 오시는 기준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북한 성도와 북한 국민들을 저 상태로 두고 분단국가일때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 유튜버가 두려움을 주고 계속 교회를 나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멘트들이 그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확히 집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다니는 교회에 음, 다니기 직전에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를 나갔다가 그곳이 교묘하게 다른 이단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건 목사님과 몇번 설천을 벌이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말씀을 보내드리고 나서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중대형교회이고 WCC 가입교단에 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당장 교회를 나와 라는 음성을 주시면 제가 그럴 텐데 오히려 예배를 더 드리라고도 하고 오히려 기도의 불씨를 살리라고 하셨어요 WCC에 대해서는 뭐 이미 20대 중반부터 알고는 있었고 그 위험성도 알고 있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주위 직분자들에게 WCC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SNS로도 알리고 뭐 카페 등 여러 방법으로도 알리곤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은 그 음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님 음성인지 분별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반쯤에 옆집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지 아니할 터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0절 말씀이 와 있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옆집 권사님이 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어, 그날 저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막 하트 뿅뿅 기뻤습니다. 저에게 그 음성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권사님의 문자를 통해서도 확증을 해주셨어요. 이 H권사님도 저에게 이걸 보내야겠다고 이제 생각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순종을 하셨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제가 궁금해하고 제가 들은 성령의 음성을 검증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것을 취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 반드시 육신에 썩어질 것만 잔뜩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옆집 H권사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H권사님의 이야기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간증이 너무 많거든요.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임재화 동행 10회 영상 H권사님의 간증 1탄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